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승구의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구축, 신축,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죠. 매물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신축이나 구축 마찬가지 상가 대비 계속 많이 내리고 있고 일부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승구 만촌동이나범무동 쪽에 구축이나 신축, 상가주택, 가격들이 일부 좀 내리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리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사이트를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보기에는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기본적으로 대지평수나 위치는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은 연면적이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밀고 새로 지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대강 뜹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111평, 연면적이 66평 되는데 예전에 66평 주택을 밀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이트도 대부분 유료 사이트인데 현재 42억에 나와있고 인숙가는 156천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인데요. 대지평수가 60평, 건평이 112평에 매매금액은 13억 5천, 인수가는 9억 4천, 그리고 마찬가지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입니다. 대지평수 79평에 연면적 162평, 매매금액은 19억 7천에 인수금액은 11억 2천, 월수익은 보통 한 400만원, 순수익은 290만원, 여기도 마찬가지 순수익은 350만원, 여기는 순수익은 160만원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1층이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가 63평, 연면적이 115평, 매매금액은 19억, 순수익은 133만원에 인수가는 6억 6 4천5백입니다. 월 265만원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죠. 마찬가지 범어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지평수가 66평에 연면적이 110평, 매매금액은 14억이고 월수익이 245만원에 순수익이 245만원, 거의 뭐 대출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수가는 12억. 어플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 어플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상가주택인데요. 범문동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는 96평, 연면적은 2 3 3평 그리고 5층상가주택입니다. 여기는 거의 지금 상가를 안 넣는 것 같은데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상가만 다섯 개 그리고 뭐 건축면적, 연면적은 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상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은 45억 그리고 마찬가지 밑에 법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요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은 22년 9월달 건축되었고 대지평수는 43평, 연면적은 120평입니다. 상세 보기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120평에 그대로 되어있고 나머지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상 5층으로 건축되었다. 그리고 매매금액은 25억. 그리고 마찬가지 범무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4층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지평수가 지금 6 5평이 연면적에 128평. 23억으로 나와 있는데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상가만 4개 들어가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택은 넣지 않고 상가만 넣어서 건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보모동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가 64평에 연면적이 127평 상세 보기를 해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인세대가 4층에 들어가 있고 상가 4개가 들어가 있으며 매매금액에 대출은 13억 2천에 마찬가지 보증금, 월세 수익이 500만원에 월이자 내고 나면 수익이 남는게 없는 걸로 나옵니다. 번지수가 명확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건물에 대해서 논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대지평수가 7 3평에 연면적 144평 그리고 매매금액은 25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 은 상가가 두개 들어가 있고 투룸 한개에 포룸 주인세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금1 12억에 보증금 7억 7천 월세 520억에 월이자 435만원을 내고 나면 순수익은 85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1.9% 인수가는 5억 3천입니다. 마찬가지범법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22년 4월에 달 건축을 했고 상가주택입니다. 4층 상가주택인데 오시게 되면 매매금액은 28억 그리고 융자 11억 5천에 월 600만원의 순수익이 197만원 그리고 인수가는 15억 5천입니다. 상세보기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마찬가지 세대현황은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네요. 다음 마찬가지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주택인데요. 22년 4월에 달 건축을 했고 대지평수가 87평, 연면적이 155평, 8세대로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은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고 투룸리룸 주인세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매매금액 17억 4천에 보증금이 5억이고 월 수익이 560만원에 이자를 내고 나면은 순수익은 260만원. 그리고 수익률은 6.37%로 뭐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수가는 4억 9천만원. 마찬가지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고 20년에 건축을 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몇 메다 도로 정도는 확인이 되죠. 밑에 사진도 일부 대부분 맞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 도로면은 한 4메다 정도 도로로 뭐, 보여집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17억 5천 원에, 17억 5천에, 용자 7억, 그리고 보증금 8억 3천에 월 순수익이 173만 원, 그리고 인수가는 2억 1,500만 원입니다. 마찬가지 범우동에 위치하고 있고, 매매금액은 11억 5천만 원인데요. 일단은 19년 7월 달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용자가 3억 9천, 그리고 월, 147만원 순수익 147만원 마찬가지 인수가 7억 3천에 상세보기를 하게 되면 은용자가 3억 구천인데 월수익이 147만원 순수익이 147만원 오류죠. 대출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출이자 나가는 게 지금 체크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수가는 7억 3천 425만원. 다음은 상동의 신축 상가주택인데요. 일단은 대지평수가 155평. 연면적이 또 나오지가 않네. 매매금액은 40억인데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은 연면적 마찬가지 이게 거의 뭐 200평 지었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200평 이상은 지지를 못하니까 상가 두개 들어가 있고 투룸 6개, 쓰리룸 4개, 주인 세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금이 20억. 마찬가지 나머지 자료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네요. 다음 마찬가지 상동인데요. 매매금액은 17억이고, 대지평수가 61평, 연면증이 121평,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상가 1층에 들어가 있을 거고, 투룸, 쓰리룸, 포룸, 주인 세대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8억 5천만원에 월세가 600만원, 월이자를 389만원 내고 내면 순수익은 210만원에 인수가는 7억 3천 그리고 평균적으로 대부분 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한 번씩 보면 현재 신축이 되어 있는 건물들도 대부분 명확하게 사진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금액은 내렸는 걸로 일부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좀 내리기도 내렸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금액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실제 금액은 일부 많이 좀 내렸는 금액이고요. 마찬가지 중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상가주택인데 금액이 21억. 그리고 건축은 22년 11월달에 건축이 되었고 대지 평수 78평에 연면적 145평.그리고 지금 상세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상가가 1층 들어가 있고 투룸, 쓰리룸, 포룸 주인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대출이 10억이고 보증금이 7억천, 월 수익이 500만원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은 41만원.그리고 수익률이 많이 없는 편이죠. 일단 신축 위주로 나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예전 금액보다는 일부 조금 내렸고 물론 현재 나와있는 금액보다는 실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일부 절충은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아파트를 보다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신축건물이나 구축을 보게 되면 사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예전에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자에는 많은 거래는 없고 일부 10억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나마 구축 위주로는 아주 저렴한 매물 그리고 신축 위주로는 상권이 어느정도 받쳐주는 쪽에 일부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많은 거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승구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금액 자체가 그래도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도 상가주택이나 다우주택을 가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상가주택 상가건물은 아무래도 금액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승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좀 높다고 생각하실 건데 그나마 현재 금액이 일부 좀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파는 거는 아파트나 상가주택은 주인 마음이죠. 급하면 금액을 내리고 급하지 않으면 수익형 같은 경우는 일부 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수성구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금액이 일부 좀 내렸다고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가주택 다가우주택 그래도 뭐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 대구에 전체적으로 뭐 수성구든 남구든 동구든 향후 계속해서 영상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